들 안녕하세요. 어, 민기입니다. 안녕 안녕. 지금은 어, 뮤지컬 가는 차 안이에요. 네, 뮤지컬 가는 중이고 이번에 뭔가 좀 이렇게 셀프 카메라로 살짝 브이로그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형식으로 뭔가 러브 분들한테 저희의 소소한 그런 어, 모습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고요. 재밌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웃음> 그래도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가서 오늘 또 분장하는 모습도 이렇게 살짝 또 보여드릴 거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대본 외우고 있었어요. 네, 차 안에서. 아니 이거 대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번 이게 대사가 블랙아웃 되면 생각이 안 나요. 네. 그래가지고 저번에도 한번 실수가 날 뻔했는데 뒤에 이제 밴드 형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다행히 천만 다행이었지만 저에게는 참그 짧은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식은땀도 나고 어디로가 숨고 싶고 되게 복잡한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오늘이 공연이 4회차예요 벌써 4회차입니다 언제 공연 올리냐 막 그러고 있었던 게 진짜 지금 한달 전인 것 같은데 벌써 지금 4회차라니 참 시간 빠른 것 같고 또 이러다가 언젠가는 또 막공하고 있겠죠?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식사를 또뭘 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아무래도 러브 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공연 전에 삼계탕 먹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웃음> 그래서 삼계탕을 좀 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매니저님 괜찮으신가요? 어우 행복하다고 합니다. <웃음> 맛있게 먹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이따가 또 구면장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헤드윅 분장을 하러 왔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붙이는 걸로 붙였어요. 지금 눈썹 풀을 발랐거든요. 눈썹을 없애기 위해서 이 풀을 바르고 이 위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누르더라고요. 나중에 제 눈썹이 없어질 거예요. 재밌을 거. 예요 보시면 도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피부 관리를 열심히 했더니 피부가 그래도 좀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자기 자랑은 그만했고 저의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이제 조승호 선배님을 들어가시기 전에 긴장될 때나 그럴 때 이제 껌을 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이제 따라서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밤 공을 하고 지금 스무 선배님께서 낙공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 모니터거든요 이게 선배님 보이시죠? 정말 대단하신 조도익 선배님. 아직까지는 또 선배님이랑 많이 어색해 가지고. 무슨 만나면는 항상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배님이 항상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진짜 편하게 하라고 저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먼저 막 말도 걸어주시고 그리고 또 감동받았던 게 제가 그 제이미 했던 그거를 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먼저 어 그러면 제이미하고 두 번째로 헤드윅 하는 거냐고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그때 좀 진짜 감동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거니까. 그래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 내일 선생님이 오셨네요. 헤드 익스, 좀잘태드리야 언니. 핑클럽, 저희 공식 색깔인데, 저희 내일 선생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핫핑크 색깔로, 해주셔가지고 러브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감사했어요 저의 제이미 있는아저 지금 영상 찍고 있어요 사하 어? 아, 많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긴장을 안 했는데? 저도 <웃음> 너는 안 너는 예쁘잖아 아유 너쁘잖 피부 좀봐피부저정 진짜 열심히 하리응 어. 아, 진짜? 오늘도 우리 화이팅해요 화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Moskina, Moskina, Moskina, m o s k i n 게 m o s k 면 n a Moskina, m o s k 그 n a Moskina, Moskina, Moskina, Moskina, Moskina, Moskina, Moskina, m o s k i 가 a Moskina, Moskina, m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아, 아니면은 네. 야, 너몇대 맞을래? 네. 일어나 봐. 몇대맞을래대로 가서 네. 그때 맞 머리를 이런 거 보여를 머리에 살력을 오뭐야 네. 머리 지금 이제 가발을 씁니다. 아 들어가기 전에 집중 잘해야 되는데 엄제도 없어졌는데? 없어다고요 네. 엄지가 없네? 없네요. 어디? <웃음> 어디 갔지? 누나 <웃음>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좀 어떻게 잡고 들어갈까요? 엄 네. 어디 한번 부셔봐. 어디 한번 부셔봐? 한번 부셔. 네가 사진게 준비한 사탄단지는 당신을 원해. 달콤하게날처음줘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헤드윅 완성! 고속 카메라로 해주시겠죠? 왔다. <웃음> 이게 아, 헤드윅의 시그니처 머리입니다 <웃음> 여러분 보이시죠? 아 그때 다른 거 얘기하자 눈 어. 어. 눈도 진짜 예쁘죠? 최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무대에서 만나요. 안녕. 자 이제 준비하러 갔다 올게요. 뿅. 안녕하십니까. 네. 공연 2분 전입니다. 공연 2분 전입니다. 갔다 올게요. 안녕.